네, 지금 저는 널비뛰기 지금 이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널비뛰기 선수가 전자오락기로다가 연습을 한다 말이야. 지금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 저 실기 연습으로 가자. 아니 지금 이론 공부를 맞아야죠. 이거 봐, 빨리 가자니까 실기 연습으로. 아저 코스 선생님 저 이거 맞아. 아 빨리 가 빨리 가. 아 이거 맞아 하고요. 빨달아. 아유, 아이 빨리 따라. 맞아 하면 돼. 조가좀 보이게 똑바로 좀 놔주세요. 아, 아, 네, 장고요 네, 똑바로. 자, 네, 잠깐, 똑바로. 이쪽. 얼굴 좀땡기좀 빼기. 아, 됐어. 여보세요? 됐어. 됐어. 그렇게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래서 우리 미스 수염복이렇게좀 보여야 이게 되는 거지 아니 미안합니다 <Conservatives> 그래, 좀, 네, 좀 조금만 no, 아 됐어, 됐어 찍으세요, 좀 비켜주세요 찍어 찍어요, 안 돼요? 미소를 약간 지어주세요 하나, 잠깐, 잠깐, 잠깐 아이고, 예, 미안합니다 여기서 사진 찍는데된거 뭐예요? 아가씨, 이걸 말이죠 이렇게 드시고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뭐예요? 예, 아 이번에 행사에서 상품을 협찬한 회사인데요 여성 건강 미용식 꼴뚜기 통조림입니다. 예. <웃음> 꼴뚜기 통조림? 예, 예. 가씨요 상표가 보이게끔 말이죠. 예, 좋습니다. 자, 옆으로 미소집에 살짝 찍어주세요. 예. 아이, 꼴뚜기 통조림하고 우리 수영복, 저 미스 수영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 앞으로 이 행사에 협찬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야, 야, 예, 야, 야, 야, 예, 예, 빨리만 찍으세요. 하나. 하나. <웃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웃음> 이 사진 보도자료 로 나갈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여보세요. 자,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가씨, 요 우산 좀... 아, 아니, 아유, 됐습니다, 예. 네. 아니, 미수 수영봉에다가 우산을 씌우면 어떡합니까? 이봐요, 대개 회사에서 주최는 했지만 아 우리 회사도 협찬, 할 만큼 협찬했습니다 됐어요? 아, 그,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빨리, 빨리 찢으세요, 빨리 찢세요 빨리 해보시 아, 잠깐, 잠깐, 어? 아유,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직 u g a s 다안찍었 g a 수고하십니다 이게 i n 나온 주방용품 n 구입니다 주방 기구 u g a s i n Sugasin, 알 u 습니다 i n s u g a 우리 우리 u g a s i n Sugasin, s u g 요 s i n 요 u g a s i n Sugasin, s u g a s i 내려이 자. 잘. 잘, 잘. 아, 네, 네. 예 예. 네. 안나 아, 이거 참 이거 그거 뭐 달고 아, 계라고. 예, 예. 아니 선지 이거 뭐예요? 여보세요? 아 진짜. 여보세요. 이 봐. 뛰어 넘을수 있다고 하지? 예, 여습 예, 마 어? 했습니다. 어, 여습 착실하게 했어? 네. 자, 준비. 뛰어. 하나, 둘, 셋. 착. <웃음> <웃음> 이연습부족하냐연습부족오 치고. 에이, 가자. 아 여보세요 뭐 응. 연수 부족 연수 <웃음> 아니 아직또 모르겠으니까 아니 나한테 저... 아니 연수 깜벌이지 빨리빨리 이사 이사 이사 하나 <웃음> 둘 아유 이거 미안하다 아 이거 미안합니다 아 이거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내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 상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지금 회사에서 이제 핸드백하고 이 구두를 이제 합장을 했는데 우선 이 핸드백을 말씀이야 가만 있어 이거를 아 이렇게 하셔 이렇게 이렇게 걸어 아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두는 우리 회사에서 협찬한 거거든 일단 실으시라고 실에 신으, 가만히 있어 근데 이거 뭐 상품이 가라서 안 비잖아 이걸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어 이거를 어 이렇게 가셔 걸어 걸어 걸어 걸어 아,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아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아여보시여보셔여보자자예 네, 네, 네, 네,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찍었죠 네. 가정용 청소도구, 엄마 청채 이거 말이죠? 같이 좀 찍어주세요, 가만있어요 아, 이건... 아 여기 조금 이렇게 하시고요 이건 좀 묶어야지, 또잘안 묶이네요 아, 이거 봐요! 여보, 그다음 묶으면 우리 꼴보기가 안 보인다, 아, 여보! 이건 세워서 들으니까 관계없어요 아, 안 묶어도 돼, 되지요? 죠 빨리 빨리 찍으세요, 아닌다 닫았죠? 잠깐! 아, 자, 자, 자, 자, 야, 나, 나, 나, 나, 잠깐, 잠깐, 야, 너 항상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오 잠깐 잠깐 떠들고래. 그래. 아니, 회장님 특별 지시예요. 회장님이 짓이야? 저희 방계회사방계회사 방계 회사 제품을 모델한테 착용을 시키고 사진을 찍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예. 뭐, 뭐, 뭔데? 아, 수면 마스크, 수면 마스크하고 안전 헬멧, 요걸 뭐? 착용을 시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웃음> 자, 아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웃음> 미안합니다. 네? 자, 잘 나오겠어요? 자, 자 이쁘게 좀 찍어주세요. <웃음>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국민으로서 다른 나라의 인사말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 첫 시간은 이태리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태리어라고 N 앞에 써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태리가 어디 있는지 네 저요. 예. 네. <웃음> 아이 선수끼리 별거 하물어 쉬운 건데. 아니 쉽다. 이태리는 네. 로마의 수도입니다. 아이고이 로마의 서자 이태리가 어디 있는지. 저요. 저요. 네. 서영환 학생. 저 태리 옆에 이태리 있습니다. 시명래 <웃음> 학생. 저요. 저요. 불렀잖아요. 누구 말했죠? 시명 래 학생 네, 이태리라는 것은 이, 이태원에서 애가 살다가 이제 저쪽 <웃음> <웃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는 것이 큰 잘못인지 압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것은 인사말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이태리어로 알겠어요? 고메스타 레이 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를 네. 안녕하세요로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태리어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메스타 레이 네. 자, 한번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메스타 레이 네. 네. 이렇게 들으면 다 맞는 거 같은데 한 사람씩 한번해 보도록 하죠 네, 요 차요! 요 아이고, 차어, 너무 올리지 마라 뒷사람 다치겠어자 응? 한번에 해보도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맞으면 다오레이 꼬맞습면다뭐 <웃음> 투더졌나봐요 이거 봐옷터졌어뭘꼬에꼬메긴 꼬매, 꼬맞으면 다오레이 자 그러면은 <웃음> 다오레이 그 옆에 서 있는 이말이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발음이 좋아야지 꼬마시 <웃음> 다라이 뭘 믿던 뭘요? 넌뭘 꼬냐 꼬기는. 그 정도밖에 이제 청각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꼬메스타레이. <homosexual> 자, 죠. 저, 저 끝에 서 있는 이미춘 학생, 이미춘 씨.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꼬마 서타레 아, 꼬마 서타레이 꼬마 서타레이 이성민 네. 네, 한번 해보도록 제일 똑똑하니까 제일 잘할 거야 제일 잘해요 자, 멋있게 아주 목소리도 이태리 말에 딱 맞을 수 있는 아주 멋진 목소리니까 꼬마 서타레이 한번 해봐 디시 꼬마 서스타다 고맙습니다 꼬마 서스타 거기가 찢어진 거 꼬마 서스면은내마생스타지 참 나이 답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올바르게 대답해 주세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라는 것은 이태리어로 꼬메스타리 아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꼬메스타리. <웃음> 하지만 일요일 저녁엔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을 만난 기쁨이여, 알고 있지만 명랑 소극장 못 보.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희들이 말이죠, 민박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대 좀 질까 하고 이렇게... 자기, 어? 주무시나 봐요! 어, 어. 어 주무시네?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어? 누구야? 예, 저 민박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방이 있으세요? 어! 잠깐, 기다려봐! 아, 예, 영감, 영감! 아이고, 우리 영감이 귀가 먹어서 아이고. 영감! 야. 손님 왔어요, 어? 손님, 어. 손님 왔어요 어. 예, 방이 있다서 아, 신혼부부인가? 예, 예. 아유, 먹기로 네 <웃음> 어, 들어와 예 아, <웃음> 아 할아버지 뭐 하세요? 임자. 임자. 졸지 말고 나좀 어떻게 올려줘. 아. 예. 저저 할아버지 저, 아이고. 제가요 도와드릴게요. 그래.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 아,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아니 그렇지. 이거 왜 할아버님이 이렇게 뽐고 보세요. 그래. 그래. 아이고. 치러가. 아이고. 자.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구, 저아이고아이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거 아이구, 아이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이아이고 아이구, 아이구, 아이 아이구, 아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아이아이아아이아이아아아아 불? 예. 그래, 지폐야지. 자,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허리. 영감, 응? 생각나우. 뭐? 아, 그 일전에 그 젊은이들 말이유. 응? 그 내가 나가서 불을 지피게 떼니까. 자기네들이 코끝 나가서 군불 때우던 젊은이들 말이오 응? 그저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어 그, 그 아, 젊은 손님들 예예 예예 아유 군불 떼워 줄까 예 그래 떼워 그그 그래야 되는데 제, 제 아니 제가 <웃음> 제가 나가서 제가 군불 아유, 떼볼게요 그래도 손님인데, 예. 아이 데 손님인데 예아 근데 나무는 어디 저기 광에 있어 예예 역시 오는 손님들마다 말이오 네. 그냥 다해주겠다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 고맙긴요 그렇지 아, 응. 아, 아, 아, 아유 허리야 어, 허리야 아유, 그 어, 인자 어. 그그 일전에 그 젊은 손님들 기억나 네. 그 내가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막 안마해주고 그랬던 그 착한 손님들 네. 하고 예의바르던 어. 손님들 아그 아, 그 착하고 예의바르던 손님들 그 손님들이 말이오 아유 우리 영감이 허리가 아프대니까 그냥 굳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냥 주물러 주더군 그참 그 제가 해드릴게. 아, 그래도 있래라 아, 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여 당신 뭐 하셨어? 아, 저 할머니, 아. 저 불을 막 쥐셨으니까요. 이제 어. 예, 좀 뜨뜻해질 거예요. 어우, 어디? 야, 맛네. 뜨끈. 네? 뜨끈하다. 자기, 춥지? 일로 리 와, 안해 안에 모아. 아이고 안타다. 그 너무 죠 아, 춥다. 아, 그 임자. 아, 그 생각나. 그저 이전에가 그 자기들은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들 너로 아랫목에 그그 비로 앉혔던그 젊은 손님들. 그 착하고 예의 바른 르손님들요 아, 그래요. 그럼 요기억나죠 아이고 추워. 저 뒤쪽으로 음, 와주세요 할, 할머니 할아버지. 하늘 먹으러 오세요 손님들 <웃음> 다들어오세다 아이고 이 안에서 왔을 거 아이고, 뜨끈하다 아이고, 좋다 <웃음> 내 네, 뜨끈하죠? 응 어. 가만있어봐 저, 할머니, 할아버지 저, 저희들 피곤해서 이제 그만 자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래, 피곤할 거야 예. 그래, 저기 이불 있어 아, 그래요? 야. 자자 자기 자이걸 깔고 찾아보시, 어? 자, 아자 어? 어, 벗고 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영감, 우리도 잡시다. 아이, 이 우리 잡시다. 아이, 아니 저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어? 아니 저 여기서 같이 주무세요. 여기 어? 우리가 자. 그럼 이거 방 하나밖에 없어. 네? 아니, 그래, 그래도 그렇지 아이염려마 자네들은 응. 그쪽에서 자면 영감이랑 나랑은 여기서 그냥 방해 안되게 잤대! 저기, 어. 맞 아. 자기, 저 말이야, 그냥 눈만 붙이자고 어? 네? 자, 이불 따고, 아, 자, 어? 이불이 생각 좀... 그래도. 아유, 아유, 추워! 추워. 영감, 어? 생각나우 나지?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짜, 저 이거 진짜, 이 그냥 갔다나 우리도 이불 쫙, 이불 쫙, 깔아준 젊은 선생님들. 생각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불 좀가지고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따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이이 <웃음> 나 넣어줄까? 오늘 밤엔그리있잖아 그래 고백해봐, 사들어줄게. 미안할 것 없어, 손님이 없어서 그런 걸뭐 자, 들어와, 아이고, 아유, 저, 덥다, 덥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 이쪽으로 와 깨끗하게 아주 잘 해놨네 또 시작했군 이 <웃음> <웃음> 사람 좋은 거 있어 <웃음> 야, 어서 오어시오 아, 그래. 아니, 아니, 코에다 무슨 슈투명 <웃음> <수픽을> 달았나 아주 <웃음> 잘 해놨는데 그래, 깨끗하게 주방장도 같은 <웃음> 모양인데, 주방장.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야, 아, 야 태반아, 네. 저너 가서 뭐좀 시원한 걸좀 갖고 와라. 아. <웃음> 아이고, 아 참. 장사는 잘돼? <웃음> 어? 아니야. 아직까지 말이야, 뭐선정이잘 되질 않아서. 좀 <웃음> 광고지 아, 음, 음. 좀 찍어서 아이고. 돌리고 그러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쪽으로 앉으. <웃음> 뛰어 넘어올 수 있다 이거지? 예 연습 많이 했습니다. 봐물아아이저 아, 이거 보세요.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아 뭐래요? 아니 어, 어 그럴 줄은 운동 선수 물을 갖고 잠깐아 이거 뭐? 네 이거, 이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준비 돼서 예 네. 뛰어 하나 둘셋셋 <웃음> 연습 부족. 하아 <웃음> 예. 연습 부족. 연습 부족. 연습 부족. 연습 부족. 연습. 아니 아니 지금 저 사람들 누구예요? 아니, 여기. 아니 나는 뭐 손님인 줄 알았지. 아 아유, 참. 참. 예. 대만아. 예. 아 여기 좀 닦아야 되겠다. 이게 뭐야? 예. 아 이게. 아유. 아나 이게. 예. 아니 이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말이야. 이별 사람 다보게 근구래. 지금 난. 나 무슨 손님이 와서 무슨 뭐 주문하는 줄 알았지? 아, 이거 봐, 이거 봐. 어. 그저 라켓 좀줘봐아왜라켓을로아이좀줘봐 어? 아, 어, 아이고, 야이 라켓이가 참 좋은 건데 그래? 그렇지. 어? 아 이게 탄력이 아주 좋은데. 어. 내 손에 아주 딱 맞네 이거. 맞어아 어. 자네 라켓은 어떻길래? 내건 말이야 이거 하도 오래돼 갖고 어. 이 줄이 헐렁해 갖고서 저 볼이 잘 나가질 어. 않아 어디 봐? 어. 야 이거 좋은데 이거 이건 아주 완전 골통품인데 그래 자네들 아켓 하나 사지 그래 새로 글쎄 말이야 저 근데 그 이거 얼마 준 거야? 아그뭐싸 삼만 원싸 삼만 원? 사, 사, 3만 원? 어. 어이구 야 <웃음> 아유 그래서 그런지 말이야 이 돈값을 해 어? 그럼 아 이거 아 이거 아주가 안 되겠어 아주 좋은데 이거 어? 어? 그래 왜 달아라 아이 고마워요 예. 어. 잘 아, 여보 저양 저 사장한테서 그저 파이 그 납품 때문에 전화 안 왔어? 아니 안 왔어요. 어, 아직 안 왔어? 음. 음. 에이가 봤어 지금 시간이. 아난참 약속한 걸 깜빡했네. 나좀 가봐 가봐야 되겠어. 내일 아침에 고 운동하던데서고 만나자고. 어 그러자고. 응? 어 알았어. 아. 가라고 그래. 아줌마님 또 예.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알았어. 나저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응.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당신도 저 테니스채 새로 하나 사지 그래요? 어 참, 아 당신 정신 시나 소위 3만 원짜리야. 3만 원씩 주고서 뭘또 하나 사? 아니야. 내거 이것도 말이야. 내이거줄좀 이렇게 잘좀 조이고 하면은 괜찮을 거야. 아이 정도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내가 그리고만 조심해. 이 예. 야, 너 의자 왜 빼는 거야? 건물 닦으라 그러세요, 내가 좀금닦는 건가요? 아, 빨리 닦아, 그럼! 왜 걸레 주저앉고 그러세요? 아이고, 아이고, 못참 아, 이거 내가 미스터... 아, 미스터? 아, 예, 류, 아, 아 미스터 리를 한번 봐 드리는 건데 예이 계약대로 차질이 없도록 아주 납품을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아, 지, 그럼요, 사장님, 저 예,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 이거 나로서는 상당한 그 모험인데 말이에요. 이것도 미스터리가 또 부탁하는 거고 하니까 내가 예, 부려드려야죠. 예. 아, 아, 아 예. 예, 예. 잘좀 부탁하겠습니다. 예예 예. 습니다아참 예. 예. 예. 그리고 이거 납품 이거 단가를 좀더내 낮출 순 없어요? 이건 한 개의 단가가 4 0 원밖에 남는 게. 조심 좀 하세요.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래서 이 핸드백으로 대신 받은 거야 어떡하니, 회사는 망했지, 돈 나올 데는 없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어디 얘기해서 하나만 팔아줄래?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응? 어? 그래야지, 뭐 근데 저, 이, 이거 얼마 받아주면 되겠지? 음, 이거 시중에서 살려면 15만 원은 내야 되는데 내가 다 받을 순 없고 10만 원만 받아줘 그럼 응. 내가 너수고비를 3만 원딱 깎게. 아, 이거 얘는무슨 수수. 그냥 아니, 얘 친구지 간이라 그럴 수 있니? <웃음> 어, 그래 나 이거 하나만 팔아 줄게. 응. 그럼 나갈 테니까 <웃음> 부탁할게요. 응? 응, 어 부탁할게. 응, 갈집 안에 가 봐야지. 어, 그래 알아간다. 응? 어? 어, 그렇지. 꼭이다 넣어. 어, 알았어. 어. 안녕하세요. 그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유, 참나. <웃음> 응? 아니, 아니, 아니. 야, 이게 그렇게 비싼 핸드백이에요? 아주머니, 그냥 그거 하나 사시지, 그러세요? 예. 돈이 얼마인데, 그래? 십만 원이래. <웃음> 우 야, 저 핸드폰 하나 십만 원. 야, 너무 비싸다고, 만마한 있어봐. 예, 테마아 예? 너 이거 좀 어디 숨겨줘라. 어, 그거, 어? 왜, 왜요? 아, 이거 하나 팔아주면 삼만 원 남는 데 잖니. 아, 그만요? 아, 어, 아, 아저씨 아, 테니스 채 하나 사주려고 그래. 응? 아, 이게 걸려? 응, 어, 이거 어디다 그럼, 감출까? 아무 데 감추세요. 얘 예, 이건 디자인 맞냐? 예. 어 그리고 내가 여기다 좀 넣는다. 그렇게 하세요. 어 그래. 그리고 예. 저기 여기다 이렇게 흩뜨는 거 아마 저기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바로 반대. 바로 반대. 아이 엄녀 오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예. 여보 이번에 왜 그러세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여보. <웃음> 저 말이야. 저 파이 납품 하기로 딱 결정 보고 왔다고. 어, 어? 그래요. 파이나프만. 확 됐네요. 잘 됐지 그럼. 어, <웃음> 어, 안녕하세요. 양 안녕하세요. 양재 여기 인지이야 <웃음> 저기 신발 뜨고 가고 나 보고 싶어나 보고 싶었 어머마. 이내내 예. 내 그거 빨냐 어땠냐? 네, 은 빨았어요. 뭐, 왜요? 아, 이런 예전 경로당에서 말이야. 골목에 화단을 가꾼다고 작업을 하나오는데 이게 입을 는데저이입세요 잠바 이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아니 야니가고 저기봐. 이제 저저 잠바 없냐? 저쪽 테만이 잠바 있는... 어디? 쪽 어, 누런 거요. 아 이거냐? 그래. 그, 이거죠? 잠깐 좀 가서 좀 일도 하고 올 테니까. 아이, 고또또 훌랑 빠놨어 그래? 아유, 그말이에요 이거 좀 훌렁거기 그냥 살면 안 돼. 야 이게 뭐냐? 야, 나 이거 이이이 잠바는요? 이 잠바 나, 이 잠바, 아, 잠바. 잠바 이게 잠바야? 이 핸드백 아니야, 이거 핸드백 아 이거? 그 이게, 응.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참별두고 있다 어쨌든 아주 갔다 올니까다녀다녀오 네. 어? 예, 예, 아, 이거 누구 아, 이거, 핸드백이에요? 이게 놔주려고 사는 핸드백 아니죠? 이게 얼마인데어주고사 아니, 얘는 저쪽 그러면 누구 주려고 사는 핸드백이에요? 줄거 주고 주려고 사는 어, 핸드백 이냐 근데 원래 구슬 빽인데 내가 그런 방 이게 말을 해 얘는 말을 해 나는 이게 누구 거야 누구 거야 그러면 내가 아니면 누구 거야 네아 우리 뭐 다아 힘들지 겠나요뭐 하려고 상관이야 말이에요? 야야야야 양자 양자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이거 봐. 네? 사람이 그럼 못 써. 어? 뭘? 너 이거 저 다른 여자한테 주려고 이거 저 핸드백 갖고 있었던 거지? 아유,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게 아니면 뭐야? 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양자한테 가서 바른 대로 얘기라고 사과해. 그래. 양자만 한 여자도 없어. 그래.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래. 양자한테. 응? <웃음> 어, 이거, 야, 야! 이거, 야! 아니. 어, 왜날 보냐? 어, 왜날 봐? 양자야! 어이구, 복통 되잖아. 나 이런 참, 아이죠. 아이, 참. 그래, 그래도 또 여자 관,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만 그래.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당신은 왜 여보소? 네? 어? 아니, 좀, 아,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나 이거 참, 가만있어 근데 얜 가서 <웃음> 간단하게 사과하고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밖에 나가서 아주 둘이서 데이트하러 나간 모양이지 나 애들 참, 아이 그러니까 정말이지? 정말이지, 그럼 야, 내가 돈이 어디어서그 10만 원씩 하나 핸드백을 사갖고 내가 갖고 다이나나가 어? 그거는 말이야 아줌마가 아저씨 몰래 사 가지고 나한테 맡긴 거란 말이 야 바보야. 아유 나 참. 그러니까 난 아줌마가 아저씨한테 비밀이라고 분명히 너한테 맡긴 거지. 그래 아저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맡겼는데 너 이따가 가서 물어봐라.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알았어, 알았어. 아줌마한테 물어봐라. 응,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얘기 안 할게. 너 얘기하지 마. 그래. 그래 약속. 약속하자. 약속 <웃음> 나는 10원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자존심을 굽혀가며 굽신거리는데 뭐 1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 아 아저씨 왜 그러세요? 예? 왜 그러세요? 넌 몰라도 돼? 아저씨 는 어디 가셨어? 좀 방금 나왔어요. 음. 집에 갖다 팔아야지. 나좀 나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아, 다녀오세요. 아, 그래. 이게 요즘에 새로 나온 겁니다. 이게 아주 성능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 예. 네? 예. 우와. 너무너무 멋있다, 야, 너무너무 너무 너무 멋있다. 너무 너무 멋있어 이게 그 아까 그 아이씨 친구분 거랑 똑같은 건가 보죠? 이 이걸 얼마? 이걸로 그냥. 아유. 아, 코 아파. 아, 아파! 이리 와, 봐어 아, 어, 거기 서 있냐? 아, 코아퍼 내가 핸드백 한, 한 돈, 그 3만 원 가지고 산 거야 아주머니 그래. 때문에 괜히 나만 아저씨한테 나쁜 놈됐대 네. 그거 왜 쟤는 제자 아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저만 나쁜 놈 만들어요? 그래, 미안하다 사람, 내가 아유, 아저씨가 아그 친구분 테니스 채로 얼마나 부러워하든 네. 그래서 뭐 우리 가게 형편에 우리 돈으로 사자 그럼 아저씨가 살거 같아, 안 사지? 그래서 친구 핸드백 팔아주고 그걸로 샀으니까 는내 돈으로 벌어서 산 거니까 괜찮지, 그렇지? 그럼요! 멋있지? 이거 아저씨가 좋아하실 거야 그치. 네, 아저 네, 어. 어. <웃음> 아이고! 아니, 왠지 오셨어요? <웃음> 어... 아저씨, 아저씨 어디 있어요? 봐 이거 응.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저한테 <웃음> 오해하신 게 하나 있으요 어떻게 해. 됐냐면요 이제 아, 예. 그, 그 아주머니가 아머니가 이제 제 잠바 주머니에다 원래 이제 이게 구슬백을 갖다 하나, 구슬백을 하나, 구슬백을 하나. 어, 여기 테니스 나에또 하나 있네요.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아저씨 거 맞죠? 아저씨 거 맞죠, 아저씨 거, 맞죠? 아저씨 거 사진 가죠 그죠? 야, 좋다 이거. <웃음> 어. 아니, 어, 자. 어. 난 말이야, 그저 핸드백을 10만 원 주고 당신이 샀는지 알고, 나도 그래서 저걸... <웃음> 가지고... 부인을 그렇게 아. 못 믿으세요? 아. 네? 아니야, 여보, 여보, 저... 야, 병호야 여기 네. 부장... 야, 너, 쟤는 니네 선에서 어떻게 좀잘좀 좀 다뤄야 될거 아니냐? 야, 알았어요 니가 뭐 하는 거냐? 야, 주방장 하는 건데 주방장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아, 주세요 에이, 여보! 야, 자, 일로 와봐 그나 와봐 저, 저 아저씨 참 이상하신 분이시다, 그렇지?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근데... <웃음> 어, 어. <웃음> 있지? 내가 두개 샀으니까 내가 하나 달라하면나안 줄까? 나안 줄까? 아 이리 줘 줄까? 봐. <웃음> 너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답답해? 아이고. 참...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어? 어? 어? 아니,는 뭘 그렇게 서둘러요? 아직 시간도 많은데. 아우 늦었어. 그게 무슨 얘기니? 아니, 아빠가 딱 그때 오늘 일요일에 꼭 놀러 간다 그랬잖아. 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이고, 참, 약속했었지. 야, 이거. 근데 다혜야, 오늘 아빠가 회사에서 일이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 그리고 오늘 출근해야 돼. 어떡하니? 아니, 싫어, 싫어, 싫어. 내 친구한테 전나까지 오늘 놀러 간다고 다 했단 말이야. 아니,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아빠랑 아니, 시라, 같이 놀러 가자. 이거 이따 맛있는 아니, 거 사다 줄게. 시라, 시라. 아, 회사 일이 빌려서 당신도 알잖아 매일가 주제 좀 늦게 들어왔잖아. 아이 그래도 그렇죠 회사 그러면은 오전에 잠깐 영어구경만 하고 오후에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나 나보다 우리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분은요? 내 사장이야, 응?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좀 늦는다고 무슨 얘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웃음> 거야 여자가 회사에다 전화 걸고 누구 망신 주려 고 그래? 그러니까 다음 주에 놀러 가자. 다음 주에 놀러 가자고. 뭐고? 저 오늘 일요일이니까 대야 아, 텔레비전에 아, 다, 오늘 만화 영화도 하고 아, 재밌는 거 많이 하니까 텔레비전에서 같이 이렇게 보고 다음 주에 놀러가 어? 아, 아이고, 아 여보. 텔레비전 구경하고 갔다 올게. 나 늦었어. 아 여보. 다음 주에 하면 되잖아. 디스크기학래입니다 휴일인 오늘, 초여름의 더위를 피해서 많은 인파가 강과 들 그리고 유원지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붕비는 곳에 늘 질서가 조금은 흐트러지게 마련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즐거운 표정들이었습니다. 그일딩 숲속에서 생활하시던 여러분들을 잠시 실록의 계절인 오늘, 휴일인 오늘 여러분들을 잠시 이원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우, 나밥 줘, 텔레비전 잘 봤어? 회사가 어디 있어요? 몰라서 물어, 여의도 있지, 빨리 밥줘참 아니 에이. 여의도가 나만 산상으로 이사 갔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다혜야, 다혜야, 니가 네? 얘기 좀 해라, 나 기계쳤어, 네, 진짜 아빠, 아빠가 흰 모자 쓰고 응? 여직원 언니들하고 발 묶고 뛰는 걸다 봤어, 엄마도 봤어 남한산성에서 노는 거다 나왔어요. 어, 그래. 에이 무슨 얘기야. 오늘은 청평에 놀러 갔었는데 남한산성 거면은 그저께야. 야, 보 자, 여러분들 반성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첫 시간이 돼서 여러분도 긴장하셨지. 네. 왜 아, 긴장하게 돼요. 아주 녹화 잘 됐습니다. 근데 오늘 좀. 결점이 있다 그러면 엔지가 많이 났어요. NG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시지 못했지만은 연기자가 이 약속을 못 지키고 엔지를 낸다고 그러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보다 앞으로 나은 코미디를 위해서 왜 엔지가 나느냐. 내가 왜 약속을 못 지켜느냐. 이거 반성하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아, 네. 아, 그렇죠. 자 우리 그럼 엔지 난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자 한번 가봐요그 엔지가 난게한점 보세요. 아, 뭐라고 누가? 아, 여기 있어요? 어? 근데 지금 넓이뛰기 아, 제가… 기 저기 넓기요 응. 아하! 아, 아. 아. 맞죠? 예맞 네, 맞죠, 네, 맞죠. 맞죠? 네, 맞죠. 맞죠? 알았어, 얼마나 보기 어색해요 맞아. 네, 아빠는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우리 연기가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저 이미 출신 알았어, 씨. 알았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어찌 됐냐 근부 들어와요 아니죠 아니, 아니. 연출자 선생님이 말이죠 네. 왼쪽에서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이 출연자 왼쪽에서 들어오는 줄 알고 아, 글로 들어갔죠 아, 그러니까 아, 보시는 분이 아, 왼쪽인 네. 것을. 그냥 표현이 잘못됐거나 들은 제가 잘못된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인지가 난지 알겠죠. 예예예. 그 연습 부족이고 이 정신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알았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여의 약속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절대 그저 예스 죄 여러분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해요. <웃음> 아유 죄송합니다. 사과해요. 예, 다 보면요 애들이 각각 납니다.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열심히 하죠. 네. <웃음> <웃음> 네, 네, 네. 그래요. 자, 뭐벌 일이 그렇게 용서를 구했으니까 예잘 모르시겠다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다 경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런 걸좀 약속 지키잘 때는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아니, 그래, 뭐, 에이, 여러분들한테 아, 묻겠어요. 에이, 예? 에이.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 용서하시겠습니까? 벌을 주시겠습니까? 벌을 주세요. 벌을 哈哈<笑>